이 잎에 흰가루가 와 있습니다. 자, 이 흰가루를 제가 없애는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보셨습니까? 흰가루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짜고 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웃음> 짜고 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이대로 했더니 이렇게 되는 걸 보여 드리는 거기 때문에 흰가루로 고생하시는 농가들은 이제균 박사하고 흰가루 박사를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빨리 흰가루를 제거하셨으면 좋겠다. 예, 좋지. 뭐 겨울부터 계속, 그래, 지금, 번제 왔었지요. 그리고 포기했던 밭이라, 이게. 아, 여기 포기했던 밭이라고요? 예, 예, 예. 근데, 뭐, 멀쩡한 것들도 많이 보이는데? 아, 그런데, 이제, 그, 그, 고 그걸 한번 쳐고, 좀 즉하길래, 지금, 이제, 한번, 그냥, 있, 달려있는 거는, 뭐, 수확할까 싶어가지고, 그래, 지금, 그냥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통 흰가루 오면 어떻게 해결하세요? 네. 약은 치지, 약은 치는데, 뭐, 신호 치은뭐 시기를 자꾸 놓치는 수가 많아가지고 네뭐 적당한 시기에 그 방제를 못해 그러니까 뭐 갑자기 번지고 그래서 농사를 베는그포기라는 수가, 수가 많아요 뭐 올해가, 올해가 특히 좀 심했나요? 네 올해는 더 심했지 해마다 그래요 흰가루는 며칠, 며칠 전에 어떤 약을 쓰셨어요? 그제균 박사하고 흰가루 네. 박사하고 혼용해에서썼셨지요 그랬더니? 천백으로 천배, 그랬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있습니까? 예 좋아졌어요 그게 흰가루 눈에 보일 정도로 떨어지는 거 보면은 그, 그 약이 괜찮다 싶어가지고, 안 그래도 그, 우리 사모님 보고, 그 약을 좀 구하라고 얘기는 해놨었는데. 네. 그, 그 치고 나니까 거, 어떻게 됩니까? 그, 아유 육안으로 표시가 나요, 그거는. 아, 이 흰가루 없어지는 예, 게? 예, 예, 예. 어. 어, 아, 아 이게, 이게, 이게, 뭡니까, 음, 사생님 예, 흰가루 박사. 아, 아이 흰가루 박사? 예. 얼마씩 받으시는 거예요? 1,100원입니다. 1 1 네. 예. 이것도 1 0 0원시 거예요? 예, 이것도 1,100원. 흰가루를 지금 요 안에 든뭘 물질로? 예, 흰가루 박사 네그 뭐지? 제균 박사 두 가지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자 요거를 썼더니 지금 바로 흰가루가 없어집니까? 예. 자 함께 보시죠 어떻게 되는지 여기, 여기 한번 써수있을까 예. 지금 흰가루가 바로, 바로 맞자마자 없어지고 있어요, 있어요. 흰가루가 좀히 있었는데, 가루가 있었는데 지금 이걸 치니까 지금 흰 가루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 눈에 보이네요. 선생님, 직접 해보실 어때요? 아, 이 신기하네, 이거는. 신기하죠? 예. 네. 아니, 다른, 다른 여은 치고 보면 이게 저기 묻어있는 저기 표시가 나거든. 근데 네. 이건 자국이 없, 없네, 이게. 그렇죠? 흰 가루 붙어있는 자국이. 이좀 음, 좀, 제가 하면 음, 손으로 음, 치면 뭐 백퍼 백 지금 떨어질 수있겠구만 네. 흰가루 박사가 이 흰가루를 어떻게 없애없앨 없앨 수가 있는 거죠? 어 일단 흰가루 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천연 추출물로 들어간 이제 미생물 성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이거를 개발할 때 흰가루 박사 같은 경우는 흰가루병에서 입이 빨리 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흰가루 병들이 잎사귀를 감싸고 있으면서 여길 도복해버리니까 광합성도 잘안 되고, 양분 흡수도 안 되고. 그래서 어쨌든 생장하는 데 있어서 얘가 지금 방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을 빨리 걷어내리기 때문에 흰가루 박사 같은 경우는 속효성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 아시면 될것 같고, 또한번 사용하셨던 농가 같은 경우는 그냥 꾸준하게 쭉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보니까 네. 자동 분무기보다는 직접 네. 맞추는 게 효과가 큰것 같아요 네 그거는 사실 당연히 할수 밖에 없는 게 이제 농가분들이 더잘 아실 것 같은데 이제 벌레 충제나 이런 곰팡이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이제 기계를 사용하면 편하긴 하죠 편하긴 한데 직접 분사를 하셔서 직접 맞춰야 돼요 충제도 그렇잖아요 원래 벌레가 약을 뿌려놨다고 해서 그걸 밟고 지나가는 뭐 침투성이나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있겠지만 흰가루 박사 같 흰가루 병 같은 경우는 이 흰가루 병이 이 약에 진짜 딱 직접적으로 맞아야 바로 사라지기도 하고 빨리 없앨 수가 있습니다. 기계로 돌리면 다 편하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직접 심한 신곡 같은 경우는 이 오이 잎사구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앞에 뭐있다 여기 앞에 뒤에도 직접 분사를 하셔서 맞춰주시는 게 제일 탁월한 효과가, 그러니까 제일 효과가 제일 큽니다. 오이 잎에 흰가루가 와 있습니다. 이 흰가루를 제가 없애는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보셨습니까? 흰 가루가 사라졌습니다. 제균 박사는 왜 샜습니까? 어, 제균 박사 같은 경우는 삼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삼종 미생물제거든요 근데 제균박사 안에 이제 트리코더마제 아님이라는 곰팡이를 잡는데 특화된 미생물이 있어요 근데 흰 가루박사 자체가 이제 곰팡이류의 하나니까 그 곰팡이도 잡는 거를 흰 가루박사랑 같이 섞어서 시너지 효과가 나게끔 하는 거고요 그리고 흰그 저희 제균박사에는 트리코더마균 말고도 이종 미생물이 또 들어있는데 바실러스 이종균이 들어있어요. 바실러스, 서틸러스 바실러스, 리체니포미스 이 이종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세균병들을 예방하기 위한 정도고 제균박사 안에는 이제 효소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양제 성분도 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흰가라박사 갖다가는 흰가루병을 방제를 하면서 제균박사 안에 들어있는 곰팡이균과 시너지 효과를 내고 제균박사 안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이 이 오이들의 영양제 성분이 되는 겁니다. 그 일반 약제가 정말 그걸확산되라고 그런 걸아셨구만 음. 지금 이 무도도 아방울 떨어떨어지고 안 무대요. 떨어떨어지고 그런 데로 와요 그냥. 무도 안 하고. 흰 가루가 지금 어. 눈 앞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 맞는 맞는대로 없어지 없어지고 있네요. 눈에 보입니다 그렇고요. 네. 눈에 바로 보이시죠? 네. 예. 야, 저는 엄청 신기한데 사진 어떠세요? 아 그러네 이런 이런 약은. 이제 짚음 보긴 처음입니다. 처음이시죠? 예. 저도 신 신기합니다 지금 이게. 아니 그 농가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게흰 가루 아닙니까? 예예. 예. 근데 흰 가루가 이렇게 빠르게 사라지는 걸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신기하지요, 뭐, 이거는. 이야. 진짜 이거 신기한 신기한 거지라 이거는. 네. 근데 저희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예. 예, 예. 기존에 다른 흰 가루를 위해서 다른 약자들을 사용해 보셨지만 흰 가루가 예. 안 들었는데. 예예. 예. 이건 바로 눈에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시기 흰가루 때문에 이제 밭을 접는 농가들이 많아요. 아... 예. 그러니까 이 흰가루 박사하고 재균 박사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네요. 예, 예. 이야...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짜고 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웃음> <웃음> 짜고 치는 거 아닙니다. 예. 진짜 이대로 했더니 이렇게 되는 걸 보여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 예. 흰가루로 고생하시는 농가들은 이 재균 박사하고 흰가루 박사를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빨리 흰가루를 제거하셨으면 좋겠다. 아, 예, 좋지, 예. 그죠? 예, 예. 아, 이거 사장님도 참마음고생 많으셨잖아요. 아이고, 그럼요. 고생 많지. 농사, 농사꾼이 병원에서 못잡그 것보다 더 고생이 되겠어요. 예. 예. 자, 저희 한국농수산TV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좀 도와드리고, 예, 예. 우리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되는 예. 그날까지.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늘 함께하겠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Here we go!